10편 103편 19절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마녀를 통치하시도다. 오늘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디교회의 단임 목사인 어인 루찌라고 하는 분께서 일곱 가지의 대표적인 기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요란하게 그 술집이 성업을 하던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 술집에 천둥, 벼락 번개가 쳐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기도하라고 성도들은 그래서 열심히 저술집이 천둥, 번개, 벼락을 쳐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둥, 벼락, 번개가 쳐서 그 술집이 망했어요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성도들하고 목사님이 한쪽에 앉아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술집 관계자들 사장이 앉아계셨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천둥, 번개, 배락이 쳐서 저 술집이 망한 게 맞지요? 목사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술집 사장과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분들이 기도해서 천둥, 번개, 벼락이 쳐서 술집이 망한 게 맞습니까? 술집 사장께서 큰 소리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판사가 조관인조커 좋고 한마디 했대요. 술집 사장님은 이제 망했으니까 목사님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만 잘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온전전능할능입니다. 능하게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바울사도는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에게 모든 걸다할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0개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10개명은 1개명부터 4개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개명이고 5개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개명이 인간에 대한 개명인데 하나님의 개명에 대하여 첫 번째 개명이 이 세상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와 한분 뿐이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개명에 가서는 만약에 다른 신이나 형상이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성기거나 절을 하거나 말을 하면 이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셔서 그 사람으로부터 삼사대를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삼개명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살펴봐서 죄가 있을 때마다 징계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모든 걸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모든 사람을 생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소개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오늘 본문 10편 103편 19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이여 그 위에 보자를 들이오고 계시고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우리 하나님 혼자 모든 만든 것들을 친히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분이 확실하시고 전능하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만든 모든 걸하늘의 보자를 드리고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동격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으로들 하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첫번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마스리는 분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가 막입니다 예수님을 40일 공생에 시작할 때 금식하고 나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은 나한테 넘겨줘서 내 것이다. 나한테 절반하면 너한테 주겠다.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서 떠나는 귀신들이 두루두루 다니다가도 자기가 떠나온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늘 돌아다 보고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찾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수리되고 청돈되고 청소되어 있거늘 아무도 없을 때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주인으로 타며 우리를 지배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인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을 내가 알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가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누가 말씀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해야 될까요? 최소한 주인이 되려면 세 가지 자격요건은 갖춰야 주인 으로서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고장났으면 고쳐줄 정도 능력은 돼야 됩니다. 조그마한 분식점을 하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나고 여러 가지 등이 고장나고 고장났어요. 종업원이 손님이 말을 합니다. 고장났습니다. 얼른 와서 고쳐줘야지요 고쳐줄 능력 없으면 어떻게 주인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자격요건은 없는 자료는 채워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반찬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얼른 얼른 공급을 해주시는 정도 능력은 돼야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바람이 불던지 주먹바람이 불던지 유리창이 깨져서 자연 바람이 불어오면 모두 다 막아낼 정도 능력은 돼야 주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주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갑자기 내 몸에 백혈구가 모자랍니다. 백혈병이 걸렸어요. 자연 속에서 숨만 쉬면 수많은 병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 문제가 생겨요. 무균실에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그 자료를 내가 채워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장났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바람이 불어올 때 막아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러면 막아주고 고쳐주고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도적이 막입니다 우리의 주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 주인이신 만유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으셔서 체험 받으시고 고침받으시고 날마다 막아주시는 회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더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할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올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말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늘거리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람이 전자만환경을 가지고 우주공간 안에 제일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있는 천체를 발견한 것이 약4 2 0광년이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만약에 우리가 우주 저 마지막 끝에 있는 곳에 빛의 속도로 인공위성보다 더 빠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는 데까지만 420억 년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또 420억 년 이상 걸려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우주 밖에 하나님 보자를 드리고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보자 앞에 우리 목소리 하나를 올려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목소리가 달려가야 하나님 귀에 들릴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준 거예요. 여러 가지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성령받고 자녀돼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는 무엇하며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를 1440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1440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인데 잠을 잔다고 준비하고 깨어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8시간을 잡니다. 8시간을 일한다고 보냅니다. 그럼 나머지 8시간이 남는데 그 8시간은 뭐 할까요? 사람들이 먹으러 다니느냐고 두세시간을 보냅니다. 탈레비 보느냐고 서너 시간 이상을 보냅니다. 실제로 뭔가 골똘히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불과 1시간 이상인데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는 60분을 뭐하면서 쓸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열등식에 사로잡히고 트라우마에 빠져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헛되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왜 이렇게 헛되게 쓰고 말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능력 주신 우리 아버지가 역사할 때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꿈을 찬란하게 목표를 정하시고 청사진을 그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을 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시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럽니다 필리포스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속에 소원을 주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소망이 없고 우리 가슴속에 소원이 불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이 비전으로 뜨겁게 불타오를때그 비전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소원이라고 하는 기차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 도움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패배의식, 열등의식, 원망, 불평, 트라우마에 여러분 시달리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항상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버지의 시간표를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드리워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준 걸 복음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만 주고 행복하게만 하고 말까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약속합니다. 다시 데리러 온다 말씀합니다. 다시 주님이 데리러 오는 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 만든 하늘과 땅은 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가 새롭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시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죽음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체질의 뜨거운 물에 탈때경건치 아니한 자로 분열돼서 거기서 같이 다 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이생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장수하여 80, 요즘 100세 시대 100세를 살았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생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 새로운 생은 살아있는 동안의 아버지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얼만큼 하나님을 잘 아버지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오실 때가 언제쯤일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이하에 보면 처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전염병이 난무한 것들랑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을 한번 돌아다 보시지요. 전쟁, 기근, 여러분 전염병 안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터져서 지금도 하는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전염병 때문에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몇년 동안 겪어왔고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오시는 발자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깨어 경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만하며 낙심하고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매일 바라보면서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오는 것을 바라볼수록 더 깨어있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죽도록 충성하고 주어진 사명을 혹시라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나 반성해보며 회개하며 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다다 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양과 염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밀어난 다섯 처녀로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양의 자리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자리로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아버지 품에 품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으며 닦아주시는 눈물을 훔치면서 웃으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반열에서 함께 승리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 냉정한 답을 줍니다. 내가 올때 믿는 자를 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크리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늬만 종교인의 형색, 종교인의 예식,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전능하사 천지 만드시고 한 분밖에 아니 계시고 살아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며 따라가는 참그리스도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